아 진짜 아 공개 구호라니 <웃음> 이거 먹는 거 아나? 어저 모르겠어요 <웃음> 저는 지수 역을 맡은 김동희라고 합니다 <웃음> 네 저는 미니 역할을 맡은 정다빈입니다 네 저는 그리 역할을 맡은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기태 역할을 맡은 남윤수라고 합니다 아니 속에 간단히 이렇게 짧게 한 수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것같아 <웃음> 짧게 도 되는 거 아닐까요? 10초 보다 못게 네. 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남연수입니다 <웃음> 네, 끝났습니다. 네. 응? 했지? 어... 저기 매력을 어, 이제 보여줬어요. 이거 조금 뭐, 누구, 준비된 사람 없어요? 여기 사람이 없나 봐요. 어렵네. <웃음> 어려워요. <웃음> 잘 자기 매력을 잘 어떻게 알아. <웃음> <웃음> 이런 거 했어요. 마음이 말해주게 하자. <웃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주연입니다. 저는 좀 털털하고요. 그쵸? 그렇죠? 저는 인싸입니다. <웃음> <웃음> 인간수업 4월 29일에 서민이를 연기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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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갑자기 구혼을 <웃음> <웃음> 공개 구혼하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다 다른 걸. 차이가 좋아요. <우리. 웃음> 전 윤수 형 같이 작품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형이 나오는 웹드라마를 봤었는데 시카고 좀 남자다울 거 같고 약간 그랬는데 그냥 강아지 같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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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인싸 같은데. 너무 슨말이죠 친화력이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랑 다. 아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되게 착해 가지고 누나가 먼저 다가와 주고 그래 가지고 인싸. 파창 시절에 밴드부를 같이 었더라고요 <웃음> 네. 네. 네. <웃음> 그래서 혹시 그때 뭐잘 많이 불렀던 노래 이 분위기에서. <웃음> 저 때는 뭐저 CM 블루, FTR랜드 부활. 그실 정석 선생님, 더 브레인이랑 콜로린가? 신부른 맞아 제가 한살 많아요. 아, 아니요. 아니, 제가 몇살 많아요. 그래서 묻어가려고 했는데. <웃음> 네. 그런 노래 불렀어요. <웃음> 하나, 둘, 셋! 오. 일단 나도 조금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또 집순이에요, 다빈이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아, 학창 시절에 되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뚱하지만 뭐 선생님의 말씀도 많이 좀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다. 느껴졌습니다. 스에서 <목소리> 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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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맙시다 네, 저는 원 헌드레드 추천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평소에 집중력이 좋은 줄 몰랐는데 원 헌드레를 볼 때는 이렇게 집중력이 집중력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꼭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귀여운 친구가 되게 순간적으로 감정 에너지가 되게 세게 올라와가지고 저까지. 잘연계가 나오게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오, 어, 얘가 이런 에너지를 나한테 이만큼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빈이가 이번 작품이 나오면 은큰 반전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칭찬 해주셔서 다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실 미니는 저와 너무 다른 캐릭터여서 미니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